글씨가 <웃음> 먼저 <웃음> <웃음> <웃음> 스트레이트 하나 둘셋 알아서 <웃음> 얘 알아서 스케치 할 거야. 2019년 11월 <웃음> 1일 2토 오후 7시, 5시 32분, 테이 스트레이트 okay. 아 이렇게 하나도 안맞아? 아, 하나 둘셋 안맞아 스트레이트 하나 둘셋 오케이 딱 보여줘봐 락아이스 얼굴 딱 보여주고 락아이즈 흔들어 흔들어 흔들 이런것도 영상에위영상아아 <웃음> 아, 진짜 길다 메시 <웃음> 내가 그 하이 레킹 밥 먹어 봤는데, 그 너도 요즘은 봤었지? 응. 여기 넣는 시크릿한 식물이 있더라고. 그 이, 이파리다 호흡 아니야, 호흡... 어... 어떻게 안 써? 왜도런 거? 야, 맥주, 맥주 만들었잖아. <웃음> 그 식물... 어, 근데 그게 <웃음> 맛을 내는 거야? 그래, 나냥 바르게 풀어 왜... 그 모든 맥주에 들어가 거 이거 호흡 어... 안들어거안 들어가겠어. 에이... 기본 요소야, 맥주에. 기본 그래서 호흡... 요로고... 알라 밀거 아, 그건 아니야. 노아이, 빨랑고스... 파살라랑고스 고거 그냥 그냥 샐러드. 샐러드만 아, 아. You know, 아. 아이고... <orcak> <시 Fromag -2> <sky -2> 제비 s t vite c r o e s vite h e r o my god! Le risque est d r e pizza, de p i z z e p i e p i t z a de p i a de p i z z e p i a e e p i e i e i e e i e i e i i 이 아프라... 아니, 이렇게 랑고 스타가없을수 있지? <웃음> 그치, 랑고스타, 랑고스타, 스타러... 랑고스타 먹으러 왔는데 a 고 a n 는 자주 없 자주 없어 랑고스 l a n g 맛있어? l a 맛있어 먹어본 적 없어 o 전맛 Langosa, Langosa, Langosa, Langosa, l n g s l e o t n l a t n s 옆에 남자 여자친구랑 있다가 팝콘콘 찍고 나한테 얘기해 고 어, w r o n 옆에 앉기면서 막 이러고 라라나 <웃음> 진짜 소리지르고 영화관에서 진짜 소리지르고 아 이렇게 소리지르고 우리 엄마 있잖아 부끄럽 하는데 아니 여기를 나왜 데려와서 왜 해보게 서 저기 송기 형님 좀안 그래 주시면안 돼요 <웃음> <웃음> 진짜 개 짜증나서 엄마 어머니 송씨야? 그래서 우리 엄마 손? 어, 손씨. 엄마는 손, 아빠는 배야 손 씨야 손, 손흥민 손대. 밀량손 씨랑 흥해 배 씨, 흥해 배 씨가 만나서 미. 아근 흥해 배씨가 너무 무시 좋다. 흥에? 나 근데 진짜 흥해랑 말고 흥이랑 흥. 흥 근데 나 진짜 흥해까지 봤어 우리도 용 보러. 할아버지 아 흥해가 지역이야. 름이 아, 그 이름이 다 지역 이름으로 하면. 보면... <웃음> 야, 너 무슨 모야? 김명노는 아닐 거 아니야. <웃음> <웃음> 놀아줘 노야 뭐야? 김명노. 노멤버 노다. 노멤버야. 어 근데 <웃음> 풍천노. 풍천노 흥해가 어디냐면 대구하고 부산 장어잖아. 어? 풍다. 풍천노거든? 풍천노? 오 풍천 장어 아니야? <웃음> 풍천 장어? <웃음> 어, 풍천 장어? <웃음> 뭐 그러겠지. 그러겠지 뭐. 어, 대박. <웃음> 나는 여튼 근데 흥해는 <웃음> 부산하고 <웃음> 대구 사이에 있어. <웃음> 대구랑 부산 이렇게 음, 정상 도시. 너무 좋았어. 근데 거기 너무 이쁘더라고. 갈대가 이렇게 이쁘게 아, 돼있고, <웃음> 갈대는막 세상에... 시가가... 그때 딱 가을이었어. <웃음> 가을 나 여기 오기 전에... 어디가... 도솔이 <웃음> <한세를 웃음> 고양이 진짜 보 무서워. 막내 다리 내놔. 옛날에 그것도 또 충격이었어. 나... <웃음> 아, 그건 알아? 내 다리 내놔. 내 다리 내놔. 진짜... 뭐 아니었어? 뭘잘라메 더덕. 더덕이야, 더덕... 더덕... 엄청 큰거 봐. 망가덕 something something 같은 <S> 같은, <S> 같은 뿌리 아, 그, 뿌리 아아뿌리아 네. 이거 뿌리를 이렇게 잘랐는데 그게 다리였던 거야? 캐나 비신이 네. 그래, 아니 그게 묘지 아니었어? 다리를 그러니까 구의 묘를 파서 다리를 잘라가지고 그거를 삶아서 부모님 먹이면 그 부모님이 걸을 수 있다 어 걸, 뭐, 걸을 수있다는데뭐 병이 났는다 뭐 이런 거여가지고 밤에 호심이지금 아들이 남의 무덤 가서 했는데아 그게 불려갔었어? 내다리 내놔, 내나, 네다리 내놔, 쫓아가서 막 엄청 막 후덜덜하면서 도망치고 막 그렇게 서 다음날 아침에 봤더니 다리가 아니라 더덕이었어 <웃음> 그런 뿌리생, 뿌리 식물이었던 거예 엄청 큰 그럼 갑 누가 내다리 근데 신형 쥐면 더잘올수 있잖아 아, 어, 끼비가 3개밖에 안 나와서 제가 반개 먹을게요, 나는 안먹어요 나는 끼비막 엄청 좋아하잖아 나는, 나는 안 먹자 그래, 잘생각했어 아, 왜 이게 끝이야? 역시 아, 감 칠맛나게 줘 아니, 항상 그릇을 주자 나숨겨 <레니라> 레몬 뿌릴까요 제가? 응다 뿌려도 돼 결혼하고 한 초반에 신혼 설 때는 왜 계속 먹던 거 가져와? 너 벌써 고쳐 어 남기고만. 응 남기고만 <웃음> 초파에이부터 남기고 잠만? <웃음> 초코파이요초코파이 별로 안 좋아해 진짜 우리 빵안 좋네? 나 여기 빵좋 주소 먹는 거 좋아하고 있짜너 고쳐 야나 이제 안쪄 먹어. 이거 누가 먹던 거야? 나안 먹어. 내가 일부러 하는 건데, 그렇게 음. 안 먹던 먹어 거야? 먹던 거야? 안나던 거야? 안 먹던 거어안 먹던 거야? 안 먹던 거야? 안 먹던 거야? 안 먹던 거야? 안 먹던 거야? 안 먹던 거야? 안 먹던 거야? 안 먹던 거야? 안 먹던 거 먹던 어, 러브베스 밸런야지라 잘라주면 돼. 잘치주 잘라주면 돼. 잘라주면 돼. 잘라주면 돼. 잘라주면 돼. 잘주면 돼. 잘라주주면 돼. 잘라주면 돼. 잘라주면 돼. 잘라주면 돼. 잘라주면 돼. 잘라주면 나는 그래도 새별이 한두 번정도는 거둘 줄 알았거든 얘새별이안거둬 예, 새별인데 우리가 뭐 먹을 거 하면은 어. 여기서 뒤잖아 얘가 아. 어머 맨날 얻어먹어서 어떡해 나먹었다먹었때도 아, 있어 아, 뭐? <웃음> 너 그때 그까바레때가 <웃음> 라면 한번 끓이고 할국수 할국수 야그 라면도 큰일날 뻔했어 그대로막갔다 오빠 <웃음> 새서드 <진짜, 웃음> 맛있 음. 음. 음. 맛있어 이거 음. 맛있다 카가더맛있을요 소시카가 아니 그거많이셨다 라면 음. 아, 이거도 좋아하는데 취향이 피자에 토핑 많이 올라 별로 안 좋아하거든. 내가 응. 가장 미만 먹던 게 치즈 피자, 페퍼로니 피자. 그거 마찬가지고. 근데 여기 라카이 벨지는 진짜 맛있어. 저 테페루니 불러. 짜. 오, 너무 너무 눈물 네 이거 나와어요잘찍을거야 아마. What's your a c e meltdown? c h o p i m a s h I'm o c r e d I'm so s c a t s like a face m e l t h t h o 이게 누구 오늘 오는 거아야 출시해가지고 <웃음> <웃음> <웃음> <We> are... <웃음> <the> <웃음> 취할 정도로 마시진 않았잖아 나는 오늘 기분 좋아 나 오늘 토요일이었으면 기분 좋아 오늘 짬졌어나 오늘 시가 출근했어요 아, 침도 기분 이 살짝 좋구나? 아니 그건 아니야 뺏어놓은 나, <웃음> 나, 나 거예요? 주가? <웃음> 내가 시킨 맥주의 거의 절반을 많아요. 내가 3병 마셨나? 세병 중에 한 반병을 네가 먹은 것 같아 제가요? 학습생인데? 어. 처음 나올 때마다 네가 어 이거 시원한데요? 말하고 서 맛이 시고 그래가지고 어이 절반을 네가 먹은 것 같아 지금 세병이나 마셨는데 이게 안 올라와 새기가 어. 작아서 그런 거야 아니 그래도 역세 병 정도 마시면 올라와 맥주를 는지 얼마 안 됐나 봐 맥주가 점점 시원해지고 있어 아 진짜? 그래? 먹어볼래? 세병째는좀더 시원해질 거같지아 <웃음> 아, 잡는 순간 달라 <웃음> 새벽째는 훨씬 시원할 것 같아. 응, 음, 가져가지 마. 아, 내 와. 아, 나 화상이 물어 어? 이거 좀 되고 있어. 야, 야, 이거. 마담, 마담, 마담. 점점 시험해지고 있어 e 아 jusqu'à ça. Comme ç 아니 아니야 se 이 i r e que c e 어 t top. Je vais te voir u u h a l o d o n e <드> 맛있어, 쓸수아 진짜 쓸데없다 저번에 이쁜 그릇은 맞아 근데 맛있었어 맛있게 <목소리> 맛은 있지 나는 그거 칼 먹어라 음아나 이게 있구나 초코도맛 있어 그거 너무 매울 것같아 안 어. 했는데. 신년 계획 좀제대로 지킵시다 <웃음> 너좀 바닐라 느낌이 아닌다 이거? 무슨 느낌이에요? 케찹 우유? <웃음> <웃음> 되게 습지 않 이거 럼레이 이에요 어? 이거 럼 레이징 이에요 그지 바닐라 아니지? 어, 바닐 아니야, 이거 어떻게 해? 이거 그거 하자 이거 반품 하자 반품 하자 럼레이 <웃음> 너무 많이 먹었어 그러게 <웃음> 너전뭐 어, 저번에 그리고 그래, 럼이 엄청 쎄진 않아. 보다 버릴 것 같이 있어? 전 정말 싫어하거든요. 아 그래? 럼 레이즈? 저 광포도 정말 레이즈는 없잖아 여기. 럼은 좋아? 여기 있어. 오메. 럼은 좋아? 어.. 나름. 왜냐면 왜냐면 어제 럼 먹었거든. 아 어, 우리 어제 럼 러브... 먹었어. 어제 너가 좋아하는 거다 먹었어. 오늘 또 하면 안 돼요? 아, 들어갈 수 없어. 럼이 없어. <웃음> 러브 없어. 러브 없어. 소고기도 없고, 그럼 그거 육아이 해서 아니거든. 이거 <웃음> 레이즈야 이게... 어쩐지 발레 아닌... 넌 발레 아닌 줄 몰랐지? 아니, 알았어. 헛쓰레기헛쓰레기 아니야, 몰랐어. 레기 아이스크림 두개 사는데, 여러분 레이즈 <웃음> 맛있는 거야. 먹고음 응? 초코가 더 맛있어. <웃음> 그 왜냐면 딱 맛을 봤나 맛이 아니거든. <웃음> 가 그래서 계속 이 무슨 맛이지 말 못했는데, 저 스레이, 스레이스 허스, 알스 허스. 아 그래서 나, 나고 마담 파니, no, rom raisin, no no no no no, C'est ma c u l u n Non, mais c'est pas 노 a n i l 만재 만재 만 e 세 t 꿀래세마꿀 e 만이. no no e 재 만재 만재 만재 mange 재 만재 만재 만재 만재 만재 만재 만재 만재 만재 만재 만재 o 재 만재 만재 만재 만재 만재 만재 만재 만재 g 재 만재 만재 만재 만재 만재 만재 만재 만 n m a 만재 만재 만재 만재 만재 만재 만재 만재 만재 만재 만재 만재 만재 만재 만재 만재 만재 만재 만재 만재 만재 만재 만재 만재 만 a 만재 뭐 <목소리> 589.1번 80원 나왔네. 마담언더라스룩스 환율이 얼마냐 물어봐? 양3개4 3 3 5 45, 5 45, 45, 45, 45, 5 5 5 6 7불6 8불 아, 얼마 6 8불이면6마내0 돼? 6 5 0 0이이0불0 65,000. 5 0불아불데0마0 1 5불 아니야. 1 0 0 0 5 0 0 0 6 5 0 어. 0 6 5 0 0내 65,000. 65,000. 6 5 0랑0 6 2 0불0 65,000. 0 0 5 0 0 0 6 1 5 0씩0 5 5 5 나 아, 25불인데? 15불이 없어. 15불인가요? 55불. 그러니까. 나 5불 가져온다? 됐어. 나 10불. 냈어. 5불. 어떻게 내는 뭐 거야? 70불. 20불 있잖아요. 내놓고. 네. 언니가. 너, 너 10불 냈지? 40구나. 아니, 아으가 5불 두개 냈잖아. 니 5불 이미... 두 개를 냈으니까 내가 가져가는 거지. 왜 20불을 냈으니까 내가. 아니, 아니, 아 5불을 내야지. 이미6 0불이야 65불이야? 맞네 맞네 여기다가 70불 끝왜 내가 5불 o d w h e 니까 세별이가 5불 더 r to the. o 오 a y I'm going to go over to the. 야 h o 야 I'm going to g 벌써 포서 70불이야. 이거 70불? <웃음> 네, 맞아. 60? 70불 맞았어 뭐? 문제는 안 와가지고. 어, 맨들. 이해어 <웃음> <웃음> <너무 웃음> <너무 됐어. 됐는데? 웃음> 아, 어, 괜찮네. <웃음> 아이, 그렇게 <코에서> <웃음> 아 그렇게 토해 아, 아. 아,